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 방영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5시 40분이 되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전문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1.73으로 폭등했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선물 옵션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자, 동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언젠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왔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방송은 편집하지 않고 실시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2171억을 사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사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되고요 선물을 아침에 많이 샀어요. 샀다가 이거를 4,300원까지 샀어요. 그죠? 11시, 11시 6분. 11시 6분까지 4,300원을 샀다가 이걸 또 패대기 쳐버리죠. 패대기 쳐도 계속 이 주식을 사들었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는 해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콜 옵션은 62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푸드 옵션은 5억을 매수하면서, 일단 상방으로, 이 옵션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러고 보시면 지금 29일부터 2200억 주시사고, 그 다음에 9월 30일날 1600억을 삽니다. 오늘은 10월 4일 2,100억을 사면서 계속 그 동안 매도했던 걸 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악재에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라하는 계건이 딱 맞죠. 그 다음에 선물은 선물 지금 계속 매수했던 게 많죠, 지금 오늘은 1,797억 매도를 했는데 했지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10월이 새로운 자 시작되었어요, 그죠? 오늘이 마치 10월 첫째 날인데 과연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지 안 그러면 또 조금 상승했다가 또 하락으로 박살을 낼지 외국인이 결정할 겁니다. 일단은 뭐이 분석을 해보면 상방적으로 지금 포지션이 구축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로전도 보시면 62억, 그죠? 54억, 뭐, 21억, 이렇게 매수가 많은 상태고, 저번부터 풋옵션이 거의 그죠? 300억, 응? 500억, 그죠? 뭐, 800억, 800억 정도로 갔다 지금 풋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상방입니다. 그죠? 이거는 매도를 한다는 것은 행보에도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던가, 그냥 행보에도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거기다가 선물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옵션은 위클리 콜옵션은 이렇게 152% 상승하고 풋옵션은 뭐 10분의 1터당이죠 93% 마이너스 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네, 대병력자 일어납니다. 그 동안 올랐던거 박살 나 버리죠 3.30까지 갔던 푸시. 0.14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옵션은 깡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죠? 예. 이 매수하는 순간부터 깡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깡통입니다, 깡통.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 옵션 가격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매수자가 숙내기가 어려워요, 이거. 양매수가 오늘은 뭐 양미수가 수익이 낫겠, 낫지만은, 예, 지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내일 수요일, 목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옵션은 굉장히 지금 옵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수익이 안 나면 그냥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옵션 투자는 원래 옵션 매도로 하셔야 돼요. 예, 매도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매수는 초단타매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루 폭등, 하루 폭락 이런식으로 요동치는 장이기 때문에 잘못 매매하면 바로 거들라 버립니다. 숱하게 예. 지금 방송을 많이 들, 했고 멤버십 회원 방송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바닥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죠 공매도 신기합니다 그죠 공매도 계속 나와요 327억 공매도 그 전날은 244억 그 전날은 167억 지금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3.95% 상승했습니다 2100억 올라서 55200원입니다 거의 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일선 돌파하고 거의 20일선에 부딪힌 상태가 되고 있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 현재 어, 플러스 1.73% 지금 상승 중입니다. 11,480입니다. 11,480. 요거는 이제 60분 봉이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흐름이고, 요거는 이제 120분 봉.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여기가 바닥인지 뭐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언제든지 또 폭락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10월물 콜2 9 0자리는 114% 상승했습니다. 전날 1 6 5 하던 거 5.3.54로 올라쳐가지고 예, 거의. 더블 조금 더 됐죠. 천만 원이면, 예, 이천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음, 지금, 옵션 가격도 푸선 272짜리는 마이너스 77%입니다. 예, 이렇게 엄청나게 예, 박살 나버립니다. 그죠? 뭐, 천만 원이 있던 게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예. 거의 뭐, 80% 날라갔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옵션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한 가지 매매 기법을 알아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외국인의 동량도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이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을 심하게 합니다. 오늘 내 보시면은 아침에 그죠? 아침에 안 자면 차볼 길이 없죠. 10시까지는 그냥 막, 올려, 올린 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행보하고 있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깡통나 버리죠. 올라가는 줄 알고 매수했더니, 콜 매수했더니, 박살나 버리고, 아, 푸스로 가는 것 같다 싶어서 푸스로 달라뜨리면 또 올라가 버리고, 거의 이런 식으로 녹, 녹여버리죠. 이렇게 악랄하게, 외국인은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뭐한 시간 올리는 게 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추격 매수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수익 낼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옵션 가격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잘안 납니다, 그렇죠? 손실 나기는 쉽고 수익 내기는 어려운 게 바로 옵션 매수자입니다. 막뭐 숱하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으니까, 명심 또 하시고, 또대뇌이고 계속 노트에 쓰시고, 앞에다가 써붙여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베이스스가 플러스 1.73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베이스스가 1.73입니다. 굉장히 폭등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폭등한 게 불과 며칠 전부터예요, 지금. 이렇게 폭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를, 그죠? 9월 26일부터 아마 저게 베이스가 아마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선물을 8,200억, 그죠? 4,900억, 5,600억, 2,300억.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이 고평가를 시킨 겁니다. 이 외국인이 음모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컴퓨터 돌려서 인공지능으로 한마디로 카지노 업장이라고 보십니다. 카지노의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풀이 시간가치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기계상으로 조작하듯이 어떤 날은 시간가치를 고평가시키고 어떤 날은 시간가제 엄청 충소시켜가지고 이걸 또 대박을 만듭니다. 그죠? 옵션 만개일 날. 굉장히 막 10분의 1 토막 만들어 놓고 그게 또뭐 44배가 터진다든가 이런 게 자지우지 합니다. 반 토막 나고 뭐 10분의 1 토막 나버리면 거의 편익 상태 돼버리죠 한마디로 완전 도박장이 바로 이 옵션 투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시설을 조작하느냐, 외국인이 시설을 조작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시간가치를 고평가시켜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라붙게 만들죠. 매수자들이 따라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시간가치를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고 자.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또 폭락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음, 공매도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를. 음. 그래서 옵션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초단타 매매를 하시고, 영원히 이 시장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뭐기관투자자들은 거의 뭐 약보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연기금도 마이너스 170억 매도를 했고 토자신탁도 82억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도 569억을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음 완전한 상승장 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겠죠 어, 사무펀드는 716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시스를 고평가 시켜 놓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략이 또 개박살 내겠죠. 그죠? 렇 항상 상승시켜 놓고 박살 내잖아요. 박살 낼 때나 박살 낸 상태에서 박살 내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상승을 시켜 놨다가 아, 박살 내는 그런... 네, 뒤통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 뭐 한두 한 마디 뭐 1시간 매매 해 가지고 1시간 동안 광이 한다 해 가지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말씀드린 거 계속해서 축적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